자, 장장 그 8주간, 8주가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8주간 이제 공부한 결과물을 이제 한번 우리가 뽑아 봐야 되는데, 만약에 공부를 진도를 안 밀리고 했다면 딱이 과정을 우리가 거쳤어요. 그죠? 영상을 시청하고. 중요한 거는 사실, 어,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그 소리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 그래서 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이해를 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었 그리고 나눠드린 음성 파일로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들어봤는지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숙제를 올렸는지가 이제 끝났으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했다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다른 영화 장면을 한번 볼 건데 과연 들리는지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한번 맞춰보는 걸로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엔 좀 쉬운 걸로 한번 가 가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What are you playing? What are you playing? What are you playing? 자, 이건 좀 쉬운 거예요. u 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What are you playing? w h What are you playing? 그 w e n g n o o r 다 볼게요. 이번엔 조금씩 난이도가 뒤로 가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자, 왜어렵냐면 캡틴 아메리카가 너무 대충 발음이에요. 그래도 한번 알아듣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You sure about this? You sure about this? You sure about this? 자, 이건 뭐예요? Sure about this? 그죠. About this. Sure about this? s 데 우리도 뭐 대사에 이제 사실 나왔죠. 근데 우리 엘사의 엄마는 천천히 말하죠. Are 이었어 sure about this? Yes, you're 면이 y i n g that you're 다 o t sure about this. Are you s u r 제 about this? Are you sure a b o i s o 아, 근데 네, 일단 한번 도, 제가 세번 연속 재생해 볼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It's time they know the truth about us. It's time they know the truth about us. It's time they know the truth about us. 혹시 들리세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It's, time까지는, It's time you know the truth about this. 아, 그죠 네, 네, 맞아요. 이거는 뭐였었냐면 자, 사실은 It's 이, 이 장면. It's time they know 자 이런 장면에 익숙해지면 사실 이거는 그 다음 건 뭐였냐면은 네, 가사가 나와요. 네, 가사가 아니라 대사죠. It's time they know the truth about us 였는데 물론 이제 앞뒤 문맥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갖췄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사,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에 이제 숨겨진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이제 이 사람들 우리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about us가 잘안 들려도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알아듣게 돼. 근데 우리는 이제 요 대사만 딱 들으니까 이제 잘안 들렸던 거죠. Some and o t h e truth about u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I wish I knew who it. 자, 한번 더. I wish I knew who it. 한번 더. I wish I knew who it. 자, 이건 뭐예요? I wish I knew who 죠이거 a 죠이거 i s h I knew who it was. I wish I knew who it was. I wish I knew who it was. 자, I wish I knew who i s I wish I knew who it was. I wish I knew who it was.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바로바로 바로 못 찾네요. 아, 역시 어리버리해요. What happens to your soldiers? What happens to your p r o d u c t 자 이것도, 이것도 들리죠? What happens to your soldiers? What happens to your p r o d u c t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What happens? 라는 이제 자주 쓰는 용어 였었고자그 다음에 Nothing in life is permanent. 자 이거, 이거. 한번 세번 연달아 한번 재생해 볼게요. Nothing in life is permanent. nothing in life is permanent. nothing in life is permanent. In, 이것도 들리세요? nothing in life It's is permanent. Nothing. 그렇죠 그렇죠. nothing is permanent라는 물라프의 아주 유명한 대사였죠. 이제 그거에 조금 이제 저 저기 조금 응용해서 nothing in life is permanent. 인생에서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였고. 자, 이것도. w e no, that's now what i mean. w e no, that's now what i mean. It's, No, that's not what I mean. 자, 이건 뭐죠? That's not what I mean. 그죠? 이런 것도 진짜 일상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죠. Oh, oh,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말할 때, that's not what I mean. 죠 이것도 이제 많이 했었던 거고. I don't think we should get married. I don't think we should get married. I don't think we should get married. 자, 이것도 들리셨어요? I don't think we should get married. 아 h 맞아 I don't think we should get married. 자, I don't think이라는 표현도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더 많이 익숙해졌을 거고. 자, 아이고, 이제 또 나와버렸네. 이거 보였으면 안 되는데. t h i n I'll turn in. t h i n I'll turn in. t h i n I'll turn in. 자, 이건 뭐였죠? It's g i n t turn in. 그죠. 나 자러 갈 거야. 이런 말로 이제 I I think I'll turn in하고 이제 엘사가 말했던 대사였었고. Think... Now that's not it. Not it. No, that's not it. Not it. No, that's not it. Not it. 자, 이것도 어렵진 않죠 이거는. Oh, n not... o 그렇죠. 어, 그거 아니야?라고 말할 때, 그죠? 이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하나씩 그냥 들려 드려 보는 거예요. 아, 이 답이 나와버렸네.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do that? 그죠 왜 그랬어? 그죠? 이건 이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건 너무 명확하게 말하죠. 아 이제 조금씩 이제... 그죠? 이것도 들렸죠? 뭐죠? What d 을 빨리 말한 거죠. 엄청나게 빨리 말하고. 예. 네. 조금 어려운데. Just in case we need to move out of here. Just in case we need to move out of here. 한 번만 더 들려 드려볼게요. 자, 혹시 들리세요? Just in case, just in case we need, just in case we need to move out of here. 예 네, 맞아요. Just, just in c a s e 요 Just in case. 하고 이제 we need to move out of here. Case, 자, here. 네, 그리고 한몇 한 개만 더 보. 아이고 답이 자꾸 보이네. Who patronize me? o patronize me? Who patronize me? 이것도 don't patronize me인데 이제 빨리 말한 거죠 이분은. patronize me? 뭐 잔소리하지 마 아니면 뭐 나한테 훈수 들려고 하지 마뭐 이런 느낌 한네 개만 더 볼게요. 아이고 이제 답이 보여서 재미가 없네. I don't even know a mic. I don't even know a mic. I don't even know mic. 혹시 이거 들리세요? I don't need no m i 그죠?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know. 나도 몰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 아, 중간에 I 들어간다. Even I don't even know a mic. 왜 a mic? a m i 그냐면 마이크가 누군지모르니까 그냥 어를쓴거예요 네. 그 이럴 땐이제사람 이름 앞에 관살붙여여요세개만더볼게요자 응. 이것도 들리시죠 Coming through. 그죠? Drive it out! Drive it out! Drive it out! d 이 i v e it out! 게 혹시 이거 들리세요? 이건 좀 이리 어려운 이리 건데,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라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요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들리세요? 깨라워? 어? 우와, 들리네. 들리는 사람 있어요? 이래야 돼. 이라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들리세요? 돼. 라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라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 네. Uh, 우 와, but... 이걸 듣는 사람이 있었네. 없을 줄 알았거든요. Yeah. 대단하다. 자, 마지막. 이건 뭐예요? 들리세요, 혹시? Yeah. 한번 더, 한번 yeah. 더. What? 네,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do you miss? 그 what else do you miss? What else d 에 you i s What else do you miss? What do you miss? What do you miss? What do you miss? What do you miss? What What i s 대사들이 훨씬 많이 들릴 거예요 훨씬 많이 들릴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거는 좀 이론적인 걸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슬라이드를 자 사실 언어라는 게 뭐냐면요 글자를 나열하고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글자에 뭘 담냐면 의미를 담아요 그쵸 글자의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소리나 표정 같은 데도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결국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는 거예요. 글자의 의미를 담고 소리의 의미를 담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소리보다는 텍스트로 도형 이라는 걸 그려가지고요. 이게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한게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바퀴를 단 것처럼 도형이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자꾸 연습을 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사실은 도형이 있으면 처음에는 좀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도가 빨라지려면 도형을 없애줘야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뭘 나타내는지 그쵸 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였어요. 저희가 영어 수영화 수업, 수업을 통해서 했던 게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말할 때요. 한국 말이에요. 한국 말 우리 저기 영어 말고요. 말할 때요. 우리 글자 떠올리면서 말해요. 영어로 지금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영어를 공부할 때 글자를 떠올리면서 문장을 만들 그걸 만드는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글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어 한국어 우리 우리한테 익숙한 한국어를 할 때는 말로 할 때는 사실 글자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탈 텍스트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놨는데 탈 텍스트라고 네 텍스트를 그냥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면요. 한글 자자, 동자, 차자라는 글자가 떠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떠올라요? 바로 그냥 자동차 그림이 떠올라요. 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장이 있고 복잡한 문장이 있는데 당연히 간단한 문장은 빨리 될 거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에그 그 영화에 나온 다른 영화의 대사들은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빨리빨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글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나중엔 글자를 없애자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또 글자가 없으면 받는 그릇이 없어요. 의미를 담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글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도형의 도움까지도 받고 나중 단계는 도형을 없애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냥 쉰 하면서 그냥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영어 공부의 목표, 목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이런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과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보충적인 어떤 그 추가 요구사항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 과정들을 거쳤다면 자, 이걸 못 끝낸 사람은 아직 12월이 안 끝났으니까 꼭 끝낸 다음에 들으시면 돼요. 자, 이걸 마친 사람들은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막 없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몰랐던 내용들이 막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3번 살짝 정리를 해 봤는데 잘 보세요. 요두 보... 가지 문제. 울라프라는 캐릭터 아주 특이하죠? 울라프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아주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울라프가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인지 몰랐다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되고 울라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자, 공부를 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울라프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울라프얘는 무조건 공부를 해요. 자. 왜 공부를 많이 할까요? 이유가 사실 있어요. 한번 맞춰 보세요. 다음럼 힌트를 드리면 울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녹는 거? 예? 네? 는거 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자, 8분 47초. 여기 제가 제가 얼른 찾아볼게요. Do you ever worry about the notion that nothing is permanent? 자, 이거예요, 사실. 자기 사실 영원하지 원래 안 녹아야 되는 건데 누구 엘사의 마법 덕분에 안 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얘는 아 자기가 언제 녹아버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공부를 많이 하냐면 예자 네. 보세요 얘는 진짜 태어난 지몇달안 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애가 아니라 진짜 몇달안 되네요 그러니까 자 이거 사실 아주 별거 아닌 대사지만 여기도 한번 들어보죠. 자, 아이고 다시 꺼졌네요. 자, 나는 기다릴 수 없어. 내가 고대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는데요. 자, 몇달안된울라프가 예, 엘사는 몇 살이 한2 0 대는 됐겠죠. 최소한. 예, 봤을 때는 자기보다 몇 년을 더 살았냐면 한 적어도 한 40배 50배는 더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얘기하냐면 또자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 지금 보셨죠? 한번더 뭐였어요? 야몇달 만에 그을 터득해 가지고 막 공부에 대한 욕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영화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요왜이 캐릭터가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대사를 날리고 하는지 그 이해가 엄청 깊어져요. 야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글도 읽고 막 디지노 시리즈로 막 세상 잡다한 지식막 넣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공포심. 그러니까 이 결국 울라프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많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사실 상황에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는 아주 심오한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막, 막 장난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요, 요거까지만 한번 이런 거 애들한테 that comes 막, with 다시 한번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애들한테 막, 막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거막 살아가고 있냐 니면 그러니까 애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브릴리언 이요 장면이 보면 은 애가 아 재미있게 살아 그냥 뭐 재미있게 살아라 이런 말로 이제 이해를 하고 우와 너 진짜 천재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뭐든지 막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여기에서 막다 숨어 있는 거고 마지막 마지막 57분 04초 그것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장면들도 있을 것일 거예요 여기서 울라프가 놀랬죠. 왜 놀랬어요. 여기서 엘사가 죽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엘사가 죽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엘사가 죽으면 자기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왜 I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 드렸냐면 두 번째 두 번째 영화를 한번더볼 때는요.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었잖아요. 표정 같은 거 보면 영화 가 훨씬 재밌어질 거라고 했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이 영화에 대한 그 깊이가 훨씬 깊어질 거예요. 그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앞에 뒤에 막다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훨씬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자막 없이 영화 감상하는 걸꼭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시 공유를 하겠지만 오디오 파일도 계속 반복해서 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잘때 이렇게 뭐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분량이거든요. 그걸 계속 들어 듣다 보면은 그 소리가 훨씬 더 친숙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받아쓰기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자막 없이 영화를 보면서 받아쓰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글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말로 하고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글자로 이렇게 직접 써 보면은요. 그게 또 나한테 공부가 엄청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톡방에다가 제가 한 문장씩이라도 이렇게 라이팅을 해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라이팅을 해본 문장은요 훨씬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그 스펠링에도 친숙해지기 때문에 다른 영어를 봤을 때 훨씬 더 흡수를 빨리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도 이따 공유를 할 거예요 단톡방에다가 네, 초보용이 있고 숙련자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영어가 좀 버거우신 분들은 초보용으로 라이팅을 한번 직접 받아쓰기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어, 뭐난좀 숙련됐어 그러면 숙련자용으로 한번 받아쓰기를 꼭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그걸 글로 썼냐 안 썼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영화 볼때 훨씬 감상이 쉬워지고요. 영어 회화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하면 그리고 당연히 라이팅까지 공부하면 네, 쓰기, 읽기 등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 능력이 아주 상승을 하는 상승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딱 30분만 이야기하고 이제 다음 기회가 생겼을 때그 뒤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핵심은 딱요세 가지예요. 공부를 마쳤으면. 이렇게 세 가지, 이세 가지 활동을 꼭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영어가 훨씬 더 재밌어, 영화가 재밌어지고, 예, 공부도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강제성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할지 안 할지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예. 이것도 한번 어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그 뭐죠 영주 강사님의 발음 수업이 또 있을 거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우리 일기생들의 졸업식 겸 그다음에 이걸 좀 실제로 해봤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에 대한 소감이라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진도가 진도를 끝내신 분들은 요세 가지 활동을 하고. 다음 주 목요일날 졸업식 말그날 나름대로 수료식 졸업식 뭐 이런 걸처럼 이렇게 한번 한 번도 마지막으로 모일 텐데 그때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일단 다 했고요. 질문이나 소감 이런 걸 중간에 한번 좀 받아보고 마지막 소감은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모인 다음에 소감을 직접적으로 아니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래도 중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예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직 절반밖에 못 끝내가지고 절 아, 네. <웃음> 발반이 아직 남았습니다 이기랑 같이 졸업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만약에 네네 만약에 이제 하, 하긴 중간에 이렇게 잘 따라오다가 못하신 분들은 예 지금 이기하는 데서 다시 해서 다음 달에 요요 요 비슷하게 또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다음 달에 한번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오늘 제가 앞으로 영화 수업이 끝난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본 순간 아 이거 끝내야겠다라는 전투 의지가 좀 생겼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더 생기네요. 이제 끝내겠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 반드시 효과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좀 제시가 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그 수업을 들었던 거랑 듣지 않았던 거랑 그냥 영화를 한번 그냥 주셔갖고 처음부터까지 봐봤는데 네네. 확실히 받아들이는 게좀 틀리더라고요. 그죠, 렇 그죠. 렇 네. 했던 데는 이해가 좀 되는데 네.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확실히 그냥 뭐 네.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영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를 공,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 나 저거 영어 영어 영어를 듣고 혹은 영어 영어 문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와,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 저거 내가 아는 문장이지. 아니면 오, 저 대사 무슨 내용 같은데? 하면요. 오, 나 영어 알아들었어. 혹은 영어 해석했어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온 문장을 가지고 다른 문장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내가 그 말을 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찍어 맞춘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어,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인데 뭐할로 또 봐가 아니라 아는 내용도 계속 익숙해지게 더 만드시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세 가지 아까 적어드린 세 가지를 주문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일단 30분만 딱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녹화는 여기 일단은 끄고.